선배. 아 전화 받아요. 몇 번째야, 이게. 아야 너라면 전화 받고 싶겠어. 아, 전세금 올려달라는 게내 탓이야. 왜 나한테 난리야. 아 그러면 그 집을 사면 되겠네. 그러면 되겠네. 에이, 전세금 올려달라는 소리에 나 완전 십장 떨려 죽는 줄 알았어. <웃음> 그내 수입으로 가능해? 집으로 어떻게 사? 어? 성기 9 9년 기억나니? 밀레니엄 버그 세계말이 들썩 랩하고 술 마시고 랩하고 연애하던 철없던 스무살이 언제인지 까맣게해 남들처럼 공부하고 남들처럼 취업해서 남들처럼 결혼하니 어느덧 내 나이 마흔 줄 이제는 부럽지 않은 꿈꾸던 빅 선택의 연소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점수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집값, 집값. 고민 보다 고운 못 먹어도 고운 영좀존 뭐가 답이지 Hey bro 해답 좀 알려줘 please Hey bro 해답 좀 알려줘 please Hey bro 해답 좀 알려줘 please, hey bro, 좀 알려줘, please. Yo, it's, it's my, my turn, turn. Yes sir 선배 그 답을 찾기 위해 So long time 오래 고민했죠 차곡차곡 저축하면 내집 장만 기다리면 기회 올 거라 믿었었지 하지만 나를 기다리는 건 하늘로 비오르는 집값 그럴수록 숙여지는 고개 맞벌이하면 괜찮을 줄 알았었어 차곡차곡 모다 보면 어쩌면 가질 수 있을 거라 손에 잡힐 듯 손에 잡히지 않은 침기루 가자 어쩌면 멀리 있는 집말로소울땅 와서 브로 그거 알아 그 꿈을 이제 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잘 들어 리스 가점 낮아 청약을 못 받는 신혼부부 내기네 내집 마련 꿈인데 자본금 적은 우주택 서민 그게 내기네. 맞아 우리 얘기 저축하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빨라 좌절하고 있는 그래 그래 거기 당신 너를 위해 준비했어 나누어 시작하고 저축하듯 더 해가는 내집내집 내 집? 지분으로 사는 집 지분으로 열리지 서울주택공사 열리지 홈 반의 반값 아파트 시세 80% 내외 지분율이 15% 저렴하게 yeah. 4년마다 15%씩 저축하듯이 추가 10분 획득 4년마다 저축하듯이 지분이 쌓이고 쌓여 내집장만 일사천리 열리지요 팔고 싶으면 어떡해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대출은 최소로 저축은 늘리고 집은 지분으로 열리지 열리지 홈내집장만 일사천리 열리지 홈 그럼 나도 시청할 수 있는 거니 야 yeah, 너도 할수 있어 야 나도 할수 있어 자자 에브리바디 여기 모여 가점 낮아 청약 어려운 신혼부부 대출문 턱에서 작아지는 무주택 서민 집값 올라 자주하는 청년 지분 지분으로 열리지 열리지 일산철이 열리지 홈내 집장만의 꿈더 이상 꿈이 아니야 하나의 나뭇가지가 얽히고 설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듯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열릴 거야 열리지 홈 우주택이라면 누구나 너와 나의 빌리지 우리들의 빌리지 서울 주택도시 공사 열리지 홈